안녕하세요 기즈부입니다 오늘은 음식점에서 머리를 묶어야 되는데 끈이 없을 때 아니면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갑자기 머리를 묶고 싶은데 끈이 없을 때 이럴 때 머리 묶는 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육아 꿀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머리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바로 위에 부분에 집게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이로 머리카락을 네, 빼주시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하고 한번더 고정을 위해서 한번더그 위에 더 빼주시면 네, 완성입니다. 이렇게 해서 묶어보세요. 감사합니다. 기즈부였습니다